안녕하십니까 9월 21일자 해외선물 미국 주식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 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하락 출발했는데요 포드는 자동차 공급망 차질로 재고가 늘며 실적 부진 우려로 12% 급락했습니다 이어 경기침체 이슈로 JP모건도 2%대에 하락하며 자동차 금융주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네요 fmc를 앞두고 국제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하며 1 0년물 기준 3.5% 상회하고 있네요 하지만 애플은 실적 개선 기대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유는 달러 강세에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요인이 되었습니다 FMC를 앞두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금리도 연이어 상승세를 보이며 경위 침체 이슈가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길 새벽에 있을 FMC 결과에 따라 시장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주의하며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보액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싹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9%, 매도 41%로 매수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주식옵션 종목들의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금일 23시에 8월 기존 주택 판매 23시 30분에는 원유재고 그리고 이길 오전 3시에는 f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fmc 금리 발표는 자이언트 스텝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당사에 상장된 50여개의 미국 주식 옵션 종목 중 금일 예정된 배당 일정과 기업 이벤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6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3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는 8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90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65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710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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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24시간 실시간 텔레그램 뉴스 채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미국 주식 옵션 원기 충전 유진최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i n today. Goodbye.